82키로 진입해버렸다 밀어서 공간을 좀 만들자 만들었다 이제 던져라 음... 82kg 진입해버렸다 속거리 밴드도 이제 가장 얇은 검정색 밴드다 빨리 걸어 야 부담스럽다 빨리 당겨 You want e